こんにちは。<音楽><音楽><音楽> 파워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문서 자료를 인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업무를 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ppt 자료를 인쇄물로 보여줘서 좀더 직관적으로 내용을 볼수 있게끔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인쇄를 할 수밖에 없는데 파워포인트로 인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백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위쪽과 아래쪽 여백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그쵸? 렇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인 공간들까지 보이기 때문에 사실 텍스트가 더잘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를 할때 여백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대 9 비율입니다 좌우가 폭이 16이고 아래가 9라고 하는 이 비율인데 파워포인트 2013버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최신 버전까지 기본으로 16대 9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려면 파일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긴 형태 와이드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와이드한 형태가 만약에 A4용지로 인쇄가 된다면 어떻게 인쇄가 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색상을 약간만 회색으로 바꿔서 인쇄 영역을 좀 보여줄게요 왼쪽 상단 파일 그리고 인쇄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하단에 여백이 생기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여백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율상 맞지 않기 때문에 여백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슬라이드의 크기 자체를 A4용지 사이즈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상단 메뉴 디자인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시면 되구요 만약에 2010 버전 이하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상단 메뉴 디자인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겁니다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들어가시고 여기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A4 용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A4 용지 눌러줄게요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나오는데 이뭐 이거는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최대화냐 맞춤확인이냐 이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둘 중에서 최대화를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슬라이드의 크기가 A4 용지 사이즈로 바뀌게 된 것을 볼수 있는데 뭐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인쇄를 누르게 되잖아요 인쇄 누르면 상하에 꽤 많았었던 여백이 없어지면서 조금 밖에 남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설정을 해줄수 있는데 여기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누르시면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선택이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여백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해 주게 되면 더 여백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인쇄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짜잔 방금 전에 본 자료를 똑같은 방법으로 인쇄를 한 건데요 인쇄를 하니까 여백이 거의 없어서 A4용지를 거의 한 95% 정도 다쓴것 같은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아, 나는 여기 이 겉에 있는 이 부분까지도 없앴으면 좋겠어 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여백까지 인쇄가 가능한 프린트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파일 인쇄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인쇄를 눌렀더니 아직까지 여백이 생긴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거는 파워포인트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이 이외의 방법을 활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바로 프린터 속성에서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프린터 속성을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속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프린트마다 보여지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용지, 품질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제가 고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삼성 SLJ1560W 라고 한이 제품은 여백없이 인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프린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백없이 인쇄라고 하는 것을 끔이 아니라 켬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백이 없는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약간의 틈이 보이죠 근데 이틈 인쇄하면 없어지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인쇄를 하게 되면 짜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백이 없이 인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사진 같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저 이거 인쇄하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설정에서 여백 없이 인쇄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인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는 A4 용지에 슬라이드 하나만 인쇄했잖아요 근데 그게 두개 또는 네 개를 인쇄한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여백없이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쇄창에 왔고요 여기에서 슬라이드 두 개를 한꺼번에 인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 줄수 있냐면 여기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누르시면 이게 유인물 슬라이드 2이 슬라이드 보이시죠 이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A4용지에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테두리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번호까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쇄하시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백이 꽤나 많은 형태로 인쇄가 될 겁니다 일단 A4용지로 파워포인트를 만드신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PDF로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PDF 파일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저장을 하실 때 여기 파일 형식이라고 있거든요 이 파일 형식을 누르시고 PDF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PDF를 톡하고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DF로 저장한 파일을 어도비 b e 로 c r o Pro DC로 열어봤습니다 저는 이거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데 이제 이걸 인쇄해야 되겠죠? 왼쪽 상단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1 곱하기 2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백이 거의 없는 형태로 인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1 곱하기 4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4개가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1 곱하기 4가 아니라 2 곱하기 2를 하게 된다면 위쪽으로 두 칸이 나오게 되는데 4개를 한꺼번에 인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의 방향을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여기에 여백이 거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즉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자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를 1 곱하기 2 형태로 해서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가로 방향으로 해서 2 곱하기 2 형태로 총 4개를 삽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인쇄를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짜잔 이렇게 세로 형태로 인쇄된 자료가 거의 여백 없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4개짜리가 바로 이런 형태로 인쇄가 됩니다. 꽤나 깔끔하게 인쇄가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만약에 다수의 슬라이드를 하나의 A4용지에다가 인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파워포인트로 인쇄를 하시는 것이 아닌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인쇄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백 없이 인쇄를 해봤는데 여백 없이 인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두 개의 슬라이드 이상으로 A4용지 안에 인쇄를 하게 된다면 여백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해서 인쇄하실 때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